세상 이큰탈로입니다네 여러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죠. 음.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내가 누구로부터 아픔을 받아요. 주변 사람 아니면 연인 음.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별의 슬픔인 거겠죠. 배신의 슬픔. 음. 그러면 이 배신의 슬픔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음. 이별을 했는데 행복한 이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 이 세상에 행복한 이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별은 다 슬프고 아프죠. 그래서 그 슬픔 속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 슬픔의 잘못을 덜어는 상대방에서 찾기도 하지만 덜어는 나한테서 찾기도 해요. 음, 그게 상대방이 됐던, 어, 내가 됐던 우리의 어긋난 시점이 무엇인가 어, 그것도 사람이 되짚게 돼요. 왜? 사람이 기 때문에. 음. 뭐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어, 혹시 이걸 갖다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을까? 미련이 남았다면이겠죠. 그렇지만 미련이 남지 않았다면 어떡해요? 그추 그렇죠? 그냥 그냥 버려 버리는 거. 아무런 미련 없이 다 먹은 쭈쭈바 껍데기처럼. 피. 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가?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 사람과 나의 어긋난 시점에 내가 모르는 다른 무엇이 있었나요? 음, 궁금하잖아요. 저, 음, 그거는 비단 나만 궁금한 게 아닐 것 같아. 상대방 궁금할까? 글쎄요. <웃음> 이별은 준 사람은 별로 궁금하지가 않겠죠. 하지만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사람다운 사람을 사랑했다면 그 사람도 아마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카드를 뽑아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카드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과 나의 어긋난 시점에 내가 모르는 다른 무엇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 어디 봅시다 어, 어긋났을 그 시점에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뭐이 사람은 변명 같은 것도 안할 사람이다 음,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 은 음.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어, 꼬셨을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한다면이 사람은 자기가 맘 먹은 거는요 해야 돼요. 응. 그걸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이야. 음,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고 저기 뭐, 여러분을 공략했을 때도 이 사람이 여러분을 찍었다면 어떻게든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차지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음. 대박이다. 왜요? 라고 한다면요. 제가 이거 일본 카드를 갖다가 찍고 녹음 버튼은 안 눌러가지고요. 다시 하는 거거든요. 음. 첫 번째 카드 이게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섞였는데. 음, 한, 3, 4분 정도 찍다가, 보니까, 녹음이 안 됐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그, 똑같이 나왔네? 헐, 대박이다. 아, 이거 증명시켜줄 수도 없고. 암튼. 이걸 계속 이렇게 섞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사람은요, 그 사, 그 사람을 갖다가, 갖기 위해서, 여러분 몰래, 누군가가 이 사람, 그, 뭐랄까, 첫눈에 반했어요. 음, 이 사람이, 여러분 몰래 누군가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그냥 어 여러분 생각 안, 했, 안 했어요 어 이건 진짜 죄송해요 왜안 했냐라고 한다면 뭐 말로는 헤어질 때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그건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때 그 당시에요 여러분들은 요 1도 생각 안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달려나갔다라고 봐 왜? 꽂혔어요 음. 꽂혔고 그 사람 그쪽에서 알았냐라고 하면 글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는데 설마 얘가 여친이 있으면서도 나한테 일어나 남친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 그걸 삼각할 수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없으니까 이렇게 적극 뭘 사람이 뭔가가 있으면 민기적 민기적거리고 아예 도의적으로 이거는 양심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거든 근데 얘는 꽂혔기 때문에 그냥 그냥 질렀네, 그냥 내달렸어요, 그냥 내달렸다. 그것이 여러분들한테든 이 사람한테든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근데 웃긴 게 뭐지, 내다 어, 냅다 달렸는데, 음 그게 좀안된것 같은데 <웃음> 왜안 됐냐라고 한다면은. 음. 달려서 그러면 이루긴 이뤘나요 라면 일단은 이게 나온 거니까 즐거운 시간을 보내긴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걸수 있지 이 사람한테 가기 위해서 그 어떠한 어~ 저기 뭐야 그~ 비난이나 이런 걸 갖다가 감수하겠어 이런 거지 그래도 나 개새끼라고 욕해? 어, 난 그래도 갈 거야,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냥 거침이 없었다. 그 그러니까 근데 그런 비난이나 욕을 먹으면서 이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았냐라고 하면은 사람인데 그렇겠습니까? 음. 그렇지만은 그걸 갖다가, 어, 일단은 몰라. 어, 욕해. 그래, 나욕 욕 먹는 거 싫어. 욕먹는 거 싫고 그래 너한테 상처줬다면 내가 이것도 당연히 감수해야 될 부분이지 아주 당당하게 나갔을 수도 있어요. 음 그렇게 하고서 그런데 그게 뭐 어, 여러분 뭔줄 아세요?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꽂혔냐? 어 그건 아니에요. 음이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행동했는지 그건 뭐, 이게 여러분들이 모르는 마음인 것 같아. 음. 다른 무언가가 있,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쌍욕을 먹으면서도, 어, 여러분하고 끊어낸 게 아닌가. 음, 끊어낸 것 같고, 이 사람은요, 이게, 어디 봅시다. 이게 그, 이 사람이, 이게 그녀에 대한 마음인지, 아니면 지금, 흠, 아,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느낌이, 이게, 이게 완전히 진짜 쪽박 찬 느낌인데? 뭐냐라고 <웃음> 하면요. 은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없었냐? 그건 아니래요. 음, 그건 아니에요. 마음이 있었다고 봐요. 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뭐, 좋았냐라면 그 사람하고의 마음은요 사랑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쾌락, 어, 쾌락 쪽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밟으면서도 쾌락을 위해서 그냥 거침없이 달려간 게 아닌가? 그렇지만 그 쾌락도. 일장출문 같은 거 아니었겠는가 라는 거예요 음, 쾌락도 일장출문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음, 그 쾌락의 결과가 그닥 좋지 않았을 수도 있었어요 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한 게 아니었다 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생각이나 어떠한 생각과 현실의 괴리감 같은 게 있잖아요. 생각과 현실의 괴리감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사 이 사람은요. 여러분이 뭘 어, 몰랐던 부분인지 알았던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여자를 갖다가 그렇게 길게 오래 사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음, 길게 오래 사귀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얼핏 보면은 그렇게 안 보여. 어, 이 사람이 바람둥이인지 그렇게 안 보여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랑할 땐 진심이거든. 어. 뭐얘뭐약약 예, 약먹, 어, 먹은 사람처럼 막 진짜 진심이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그 사람을 갖다가 갖고 나면은 이 사람은 시들해져요. 어~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즐기냐라고 하면은 그 갖는 과정 어~ 개를 갖다가 꼬시는 그 과정 그~ 그리고 그 사람이 꼬셔놓고서 나한테 매달리는 그런 거 그런 걸 갖다가 즐긴다는 거 이~ 또라이 아니야 그걸 즐겨요 그~ 여러분들이 모르 알고 있었던 마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얘는 그걸 즐겨요. 음, 그러므로 인해서 어, 어떤 자기의 존재감을 갖다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 병인데? 음, 한마디로 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은 그 상대방 마음속에 내가 딱 깊숙이 들어 앉았다 싶으면 그때 돌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또, 또 다시 내 엉덩이가 들썩들썩, 들썩들썩 들썩 한다라는 거지. 음, 이미 너의, 너의 몸과 마음은 내가 가졌어. 여기선더 이상 내가, 어. 재미가 없어 라는 거예요 이제 슬슬 또, 또 다른 재미를 찾아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음, 어 그러고 좀 지나니까 네가 또 네가 나를 가졌다 라고 생각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떽떽 거리는 거야? 허어, 이러는 거지 나는 네가 가질 수 있는, 너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분노가 차있을 수도 있겠다. 어, 이런 개새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해서 잠이 오지 않아. 어,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사람한테 당해서 분해서 잠이 오지 않을 수 있겠다. 이게 근데 여러분한테만 그랬냐? 이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원래 생활 패턴이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 뭐 자라온 환경이 그랬을 수도 있겠지. 음,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인생의 쾌락 있잖아요. 그거 쫓아가는 거. 어, 그 사람을 갖다 내 걸로 만드는 거에 대한 어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다 가졌다 싶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들해지기 시작하고, 음좀그 네가 나한테 발 밑에 납작 엎드리지 않는 이상, 어 얘는 막 숭배를 받기를 바라나? 어. 납작 엎드려가지고 어 내가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막어 이러지 않는 이상 옆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누가 내가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야. 뭐 네가 무슨 만수루야? 음, 석유 재벌 3세야? 어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내가 왜못 알아 납작 엎드려. 석유 재벌 3세 애인이라도 되면은 그치 혜택이라도 있을 텐데 네가 나한테 뭘 그렇게 대단한 혜택을 줬다고 내가 뭘 나한테 넙죽 엎드려.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 딱 꼬셔놓은 거에는 어떡하다? 더 이상, 응, 음, 난 여기서 내가 더 이상,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뭐 해? 내가 이만큼 했잖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거기서, 딱다 갖고 나서는 더 이상 안 한다. 얘가 지금 또 다른 타겟을 갖다가 발견하고, 어, 또 다른 그러가 갖다가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거예요. 이, 여러분이 모르는 마음이지. 어, 얘는 인강보를 갖다가 받아야 쓰겄네 음, 오로지 그천그 그 저기 막 천년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인간 그런 것 같아요 꿈그 꿈도, 그 꿈도 목표도 그거 갖다가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음, 그런데 웃긴 게뭔줄 아세요? 음,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또 있다. 음, 완전히 내려놨다라고 보기에도 힘들어. 어, 이런 무슨 거지 같은 인간이다 있나 음, 미안해 요 욕해서. 어 근데 끝나긴 끝났어요. 어 끝나긴 끝났고 이 사람도 어, 끝난 거에 대해서는 미려, 원래 미련을 안 갖는 인간이 안 갖는 인간인데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 사람이 조금 동요가 된것 같아요. 음 여러분의 그 헌신적인 마음 따뜻한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도 어 그래도 이 사람이 쾌락을 즐기면서도 여러분을에 대한 마음은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걔가어참 착했는데 어 그래도 내 베스트였는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여러, 이게 여러분은 막 분노에 차있을 수도 있어. 이 사람이 때문에 잠도 못 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 이, 여러분은 이 사람이 만난 사람들 중에, 어, 그래도 이 사람이 잊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겠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여러분이 몰랐던 마음은 무엇이다? 어, 이 사람은 정복하고 난 곳은, 어,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떠났을 때 무엇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때 그렇게 거침없이 가서 뭐이 이이 놈은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다 라고 생각했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인과응보를 한번 보세요. 이 인간의 결말이 어떤지. 인과응보지 마찬가지 제가 또 조만간에 인과응보도 할 테니까 또 새롭게 받게 될 벌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네 오늘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과 나의 어긋난 시점에서 내가 모르는 다른 무엇이 있었나요? 어디 봅시다. 음이 사람은 뭐가 그렇게 급해 어, 뭐가 그렇게 급해서 날 두고 가시나 어, 어디 봅시다 <웃음> 이게 뭘까요? 어, 이게 뭐 이게 여러분들이 엊그 날 시점이니까 그때 시점을 말하는 거겠지? 허허 이게 뭐지? 그, 말로써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말로 상처를 받았나요? 음, 그래서 더는 듣기 싫어? 음, 아니면 이 사람이 듣기 싫어? 어, 그런 것이지. ,이지.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이, 어, 이, 둘중 하나에요. 이 사람이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어, 말도 안 되는, 어, 그, 어떠한 그, 실현 불가한 거? 어, 아직, 어, 그까 그러니까 너무, 그 뭐라, 뭐, 뭐 너무, 너무 어, 형체가 없는 것에, 어, 형체가 없는 것을 쫓아가는 거, 결과가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것에 쫓아가는 그러한 행동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은, 여러, 그 사람한테 말을 갖다가 마지막에 조금 심하게 했었을 수도 있어요. 어, 아니면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심하게 했던지, 아니면 여러분이 심하게 했던지. 그래서, 어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무슨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냐라는 거지. 어, 왜 너만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어뭐 물론 남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라고 요즘은 남자도 굉장히 자기 감정을 솔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센시티브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남자가 솔직히 여자보다 더잘 삐져요. 어. 별것도 아닌 일에 잘 삐지는데 지는 별것도 아닌 일에 아닌 일이라고 서 치부하는 것들 나 그니까 여자한테는 그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저는 정작 별것도 아닌 일에 그치 천 년의 분노를 쏟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인지 여러분인지 어~ 이제 더 이상 네 말은 듣기가 싫어 어~ 라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게 누군지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상처 되게 많이 받았대요. 어, 너의 그런 날카로운 말에, 응. 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지. 사람이 좋다가도, 어, 어, 싫고 싫다가도 좋아질 수 있는 건데, 말을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는 거야. 근데 이거, 이거 약간 그 냄새 나는데? 음. 아니, 지가 그럴, 지가 그런 건 아니지. 어, 그 이, 이건 아니잖아? 어, 이건 아니잖아? 그럼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지가, 어 상처를 줘놓고 왜 지가 또 듣기리가 싫은지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는 거예요. 어, 자기 상처 받았대요. 어 이거 어쩔 거야 너 때문에 구멍난 이가슴 이거 네가 만든 거야라는 거지. 음. 여러분은 어처구니 없는 거지. 얼처구니 없네. 뭐가 어쩌고 저쩌지이 자식아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음. 여기는 그래요. 아니 물론 이런 얼처가 없는 일이 다 있었고. 음, 어디 봅시다. 여러, 어, 어, 여러분은 솔직히 이 인간의 그런 한 것, 한 행동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밉고, 어, 너무 밉고 열받고, 어, 어, 저기, 막, 막, 러 복합적인 그 감정 때문에 기분이 별로, 어, 안 좋은데, 거기다가 갔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저기, 막, 이게 뭐냐, 이게, 어, 이, 여러분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놓고서 뭐, 뭘 그리워하는 거야? 이게 그리워하는 건지 니 아닌지 봅시다. 아이 사람은 또 그러는 거야. 네가 네, 예정이 있지. 네가 어떻게 너나 사랑한다 그랬잖아. 어떻게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한 번에 잘라내? 어, 용서는 해줄 수 있잖아. 어, 그러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한 번에 잘라낸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요, 그, 거기에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야. 뭐, 그, 그지 같은 상황에 다 있지? 아, 니가 잘했으면 잘라낼 일이 뭐가 있어. 여러분들이 참고 참, 참고 참다가 이게 이제 숙청의 칼을 든 건데,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갖다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를 갖다가 한 방에 내쳤다는, 그것만 지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너는 우리 사랑이 이렇게 다 너는 너와 내가 나눴던 사랑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긴 뭐 아무것도 아니 이 사람은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잘리는 거요 상상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음 응. 내가 어떤 짓을 했건 어디서 뭐하고 놀았건 여러분들이 자기를 잘릴 줄 몰랐다. 왜 너는 어 나를 갖다가 늘 아껴주고 나를 갖다가 늘 보듬어 줬잖아 근데 어떻게 니가 나를 어 나는 니가 이럴 줄 몰랐어 그러는 것 같아 무슨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어 그러면서 어, 이 사람은 이런 간땡이를 무슨 양다리를 걸치고 바람을 피웠었고 간땡이가 콩알만 한데 어, 간땡이가 콩알만 하고 그러면서 자존심은 있어 가지고 철. 구풀려 버리지 않아. 근데 마음속으로는 네가 어떻게? 계속 네가 어떻게? 너는 순종적인 애였잖아. 넌 이런 이런 애 아니었잖아. 내가 뭐라 그러면 넌내발 밑에서 발발발발 발발, 발발 겪고 눈물로 호소하던 애였잖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무슨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나 있죠. 음. 그, 그러면서 어, 네가 나한테 했던 말들은 다 거짓이었냐? 뭐 이런 거지. 음. 어. 뭐 너. 어, 자, 자기야, 뭐, 사랑해. 어, 나는, 어, 평생 뭐, 자기만 사랑하고 살 거야. 뭐, 이런 거다 거짓말이었냐라는 거야. 야, 이 새끼야, 그건 너도 했잖아. 어, 저는 안 했는데요? 그럴 수 있어. 야, 행동으로 한 것도 한 거야? 꼭 말로 해야지 하는 거야? 어, 그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 사람은 그러네? 어, 진짜 얼척 없네요? 음. 미안해요, 욕해서? 열받아서 그랬어요? 음. 여러분이 진짜 납작 자기가 뭘 어떻게 하든 어디 가서 어떤 연하고 뒹굴렀던지 간에 여러분들은 어넌 그래도 내가 네 남자고 네가 네가 내 여잔데 네가 날 갖다가 어어 얼마나 내가 어그 어, 저기 막 뭐지 힘들었겠냐 그건 생각을 안해네네 네 그런 날카로운 말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건 생각을 안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그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뻔뻔한 생각을 갖다가 갖고 있는다 라는 거는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갖다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 나는 너한테 책 잡히기 싫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다른 이성한테 눈 돌리고 뭐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다네 탓이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지. 음. 다네 탓이고 너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다른 애들하고 막잘 나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다너 때문이야라는 거지. 네가 다내 앞길을 막고 있어. 그렇게라 말한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그게 진짜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은요 후폭풍이 너무 많이 왔다라고 봐 음, 어쩌면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렇게 아플 수 있고 둘이 만나 사랑했는데 이 사람만 후폭풍이 오겠어요? 여러분도 어, 진짜 솔직히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이 상처를 더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가 더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네가 이렇기 때문에 네가 이, 네, 네가 매번 나를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다라는 어, 거지. 그렇게 하고 내가 언제 걔네들한테 사랑한다 그런 적이나 그런 적도 없다. 그냥 단순한 걸 단순한 만남을 갖다가 네가 너무 어, 확대 해석한다. 그러면서 가르치려 한다. 내가 너한테 마음이 떠난 건다너 때문이다라고서 해이 사람은 오히려 진짜 적반하장처럼 나온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분하지? 이건 분한 거예요. 여러분들 짜증 난다. 얘도 짜증 난다라고 해요. 응. 근데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 감히 너까지께 나를 어, 너까지께 나들이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유, 참. 야, 너는 음. 차였으면 차인 대로 잘렸으면 잘린 대로 국으로 입 닥치고 가만히 있지 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얄밉게 나오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얄밉게 나오는 데는 후폭 풍이 시게 와서 그래요. 음. 여러분들이 자기를 버리, 버릴 줄 몰랐대 왜 너는 너는 나를 갖다 사랑했으니까 너는 나 어, 너는 나와 내가 좋았던 시간을 갖다가 잊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도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이 불러주기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은 불러줘야 돼요. 어, 불러줘야 된다. 근데 그, 뭐, 무슨 그 그런 개소리를 갖다가 어, 불러주고 어, 내 어, 뭐 저기 막 미안해 뭐좀 사과해 주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지 않으면 어, 내가 너를 갖다가 흠, 나, 나도 안 돌아가 막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마음은 뭐, 뭐다? 어.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야. 돌아가고 싶고, 네가 나를 갖다가 불러줬으면 좋겠고, 내가 아무리 주운 가, 어 저게. 저기 뭐 붉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니가 나를 갖다가 어, 바다를 품 그러니까 모든 그그 그 물고기를 품는 바다의 심정으로 나를 품어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무슨 그지 같은 경우를 봤나데 암튼 그러네요 어, 여러분이 못놀르는 마음이라면 그런 마음일 것 같아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니가 품어주길 바래라는 거 그리고 그 어긋난 그 시점에는 그거예요 니가 너무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진짜 가르치려고 했던 건가? 자기 행동은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내가 언제요?저는 가르치려고 한게 아니라 그 인간이 행동이 한심했다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여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 사람의 생각이잖아. 이 사람은 그거 갖다가 네가 나를 갖다가 어, 지적질하고 가르치려고 들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아무튼 네 이번 카드 리딩 어, 여러분들이 모는 무엇이었나라면 네가 나를 가르치고 지적하려고 내 행동에 대해서 어 저기 막 계속 나쁘다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 내가 솔직히 너한테 잘못을 했다 했지라도, 네가 나를 갖다가 계속 잡아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음, 이게 이 사람의 소, 진짜 그때, 어, 그때 어긋난 당시의 속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암튼, 자,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과 나의 어긋난 시점에서 내가 모르는 다른 무엇이 있었나요? 라고 어디 봅시다. 다른 무엇이 있었나 음. 그,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음. 어긋나서 내가 그래 어긋나서 내가 너를 갖다가 음. 떠난 건 맞다. 어, 떠난 건 맞는데 나는, 음, 그래도 아직은 너뿐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아직은 너뿐인가 봐. 일 수도 있고, 어,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을 떠나서, 그 다른 누군가를 갖다가, 어, 왜, 호기, 그 누군가에게 호기심을 느껴서, 어,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음, 뭐, 떠났다라기 보다는, 그 여러분하고 어떠한 그, 그 문제점? 어떤 그 트러블이 있었을 그 시기에, 어, 다른 누군가가, 어, 다른 누군가가 내, 예, 네, 내 눈앞에서 자꾸 얼쩡거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일단 봅시다. 어, 이 사람이 그때 뭐 얼쩡거리게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 이게 두, 이게 둘중 하나예요.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여, 어, 저기 막 연락이 왔지만, 연락의 그 피드백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1이고, 음. 여러분들하고 돌아서가지고, 어, 어떤 그, 그 기회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야. 기회는 무슨 기회냐라고 하면 자기가, 음, 어떤 마음에 드는 그 누군가, 자기, 자기의 호기심을 자극한 그 누군가에게 연락할 시기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자가 강하냐, 두 자, 두, 두 번째가 강하냐라고 본다면은 전자. 어, 그니까 몇 대면 6대4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두고 떠나왔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떠나보니 여러분들, 우리 갔다 그립더라. 그, 그러니까 다시 다시 돌아오고 싶지만, 저기, 뭐, 벼르기도 낯짝이 있다고, 음그 낯짝을 들고서 오기는 좀 뭐하니까 연락을 해보고, 그, 그러니까 간을 봤지만 그, 그 피드백이 그냥 시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화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게, 그게 조금 더 우세하지 않겠나, 라는 거죠. 음 자, 어디 보아보아요. 어디 보아보아요. 음. 어, 여기서 여기는요. 여러분 전자가 더 우세하겠다. 음. 전자가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음. 여기는 왜 그랬냐 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왜 상처를 주었냐 라고 본다면 은 어, 너하고 나하고 어, 자꾸 싸우잖아. 어, 자꾸 싸우게 되니까 어~ 자꾸 너랑 나랑 어떠한 공백 기간을 연애 공백 기간을 갖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게 됐다 처음에는 뭐~ 한두 시간 연락 두절 뭐~ 이런 거있잖아 그때만 그게 하루 이틀도 되고 어쩌다 보니까 좀 길어지게 뭐~ 일주일씩 뭐~ 삐지고 이주일씩 삐지고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음~ 내가 그 사람한테 가볼까?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다른 그 누군가가 마음에 있었냐라고 보면은 없 아예 없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어 그렇지만 꼭 있다고라도 보기도 애매한 게 어떤 액션을 한게 아니지 싶어요. 어 액션을 해, 예, 여러분하고 사귈 그 당시에 어떤 액션을 한게 아니지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어 마음이 완전히 뭐 식어버린 상태에서 여러분의 이게 등을 돌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양대리라 보기에는 살짝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응.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응. 너하고 어떠한 공백기, 어떠한 냉정기 뭐 그런 걸 갖는 그때 그때 내가 누군가에게 살짝 마음이 끌렸었던 거, 어 그거. 그걸 후회하는 것 같아요 음, 공백기가 너무 작고 잦은 싸움에 왜냐하면 은 내가 너를 시, 너가 를너 싫어서 그랬던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왜 남녀가 만나면 싸우잖아 그 싸우는 걸 갖다가 그다 엔딩이 어, 엔딩이 헤어짐이라고 한다면 누가 무서워서 싸우겠어요 어, 싸우면서 또정이 들고 풀어나가면서 어, 또이 사람에 대해서 또한발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거지 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떤 공백기나 어떤 냉정기가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슬슬 나도 지쳤다라는 거예요. 너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야. 어, 없어서가 아니라 너에 대한 마음은 그저 있지만 이렇게 자꾸 공백기가 생기고 어떤 냉정기가 생기고 막 그런 것들이 솔직히 지쳤어. 음. 난 그래서 그때 너와 나의 사랑이 이제 끝나, 끝나가는구나 끝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긋나기 시작하는 그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요 너의 마음은 도무지 어. 그 주님의 마음보다 알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그니까 알기 힘든 너의 마음 그렇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는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밤낮 우리는 싸우고 공백기를 갖고 마음의 상징기를 내고 그래야 되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너 뭐를 모르냐 음 꼭 상처를 내가면서 사귈 필요는 없지 않냐. 그래서 그랬다. 그냥 좋게 좋게 해갖고 서로 맞춰나갈 수도 있는 건데 왜꼭 굳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어, 아프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하고 어떠한 공백기를 갖는 기간에 누군가가 내 마음에 살짝 호기심이 생겼던 건 맞다. 어, 그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 그렇지만 너와 어, 저기 막 그냥 그거는 단순한 어떠한 즐거움이고 단순한 즐거움이고 너를 갖다가 두고 어, 어, 쫓아갈 어, 그 사람을 택할 그런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응. 어, 저기 막.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지. 내가 너하고 어떠한 공백기를 가졌다 해서, 어, 내가 너처럼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줬냐? 나는 그거 아니다라는 거야. 나는 너밖에 없었다. 근데 너는 그게 뭐냐? 어, 그런 거지. 너, 너, 너, 너 지금 너를 갖다가 지금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 그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떠나가고 나서 아차, 아차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거 뭐 어떡하겠냐라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 그렇다고 해서 어딴 년한테 마음을 주냐 이런 거지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에 준게 아니야 그냥 어저 사람은 어떨까 어떤 사람일까 그게 그냥 궁금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어 그냥 한두 번 즐겁게 즐긴 것 뿐이고 그때는 너하고 내가 어 저게 냉전 중이 아니겠냐. 그럼 냉전 중에 그럼 나, 나도 그럼 나도 딴놈 만나도 되는 거야? 냉전 중이면 만나도 되는 거야? 그런 거죠. 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요. 자, 뭐 저기 막 여러분에 대한 어떠한 그런 거 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공구,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내 사랑은 너인 것 같아서. 내 사랑은 너인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음그렇게하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어이 여러분에 대한 그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치를 많이 보겠다. 이제 얘가 나를 갖다가 용서해 줄지 안해 줄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웃음> 눈치 보는 기간도 냉전 보는 <웃음> 냉전 그 기간처럼 긴게 아닌가 여기는? 어 여러분들이 쉽게 이 사람을 용서해줄까? 어 그런 것같아 여기는 냉전도 길었지만 음, 용서할 때도 여러분들이 쉽게 그래 내가 이번엔 용서해줄게. 그렇지 않는 것 같아. 좀 뜸을 갖다가 아주 길게 들이는 느낌이다. 근데 이 3번, 3번 카드는요. 제외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음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요이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한테 올 거예요.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이 여, 여러분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다가 어, 표현했는데 여러분의 답이 시큰둥하고 답이 없을지라도 어, 여러분 시큰둥하거든. 어, 그 시큰둥하기보다는 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이 사람이 달려올 것 같아. 여기는 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러니까 조금 냉정, 좀 삐지더라도 너무 오래 가지 말고 헤어질 거 아니면 좀그말로서좀 풀어서 절충해 나가 어 절충해 나가면 어떻겠냐라는 거이 사람이 절충해 나가자. 왜 그렇게? 응. 어, 저기 막 자꾸 음, 삐지면 말도 안 하고 어 저기 막 나에 대해서 그렇게 뭐지? 응그 어, 뭐지? 잠수 타고 막 이러는 거지. 음. 그럼 여러분도 그러니까 나만 그랬냐라는 거예요. 어, 나만 그랬냐. 너도 그러지 않냐라는 거지. 그니까, 쌍방이 잠수를 타니까, 냉전 기간이 길어진다라는 거둘중 하나가, 그래도, 우리 잘 지내보자 하고서 어떤 제안을 한다면은, 이게, 그래도 이렇게까지 길게 냉전이 가겠냐라는 거지. 그니까, 이 사람도 그래요. 그렇게 냉전 같은 거 오래 하지 말고, 음, 그냥 그때그때 그때 풀면서 가면 안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재회가될 확률이 높으니까 혹시라도 재회할 마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재고를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왜요? 라고 한다면요. 은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사랑하고 있는 게 맞아요? 음, 음, 냉전 중에 생긴 일은 뭐, 뭘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렇다 해도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니까 적당히 벌 주고서 제외하실 분들은 뭐든지 적당해야 된다. 왜 그러면은 제외할 때또 이거 조금 또 너무 꼬치꼬치 따지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냉전에 제외의 냉전 어, 전에는 연애 연애에서 싸우다가 싸 싸우, 연애의 냉전이었다면 여기는 제외의 냉전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암튼 3번 카드 좋게 좋게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어내일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 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여번 카드를 뽑아주분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과 나의 어긋난 시점에 내가 모르는 다른 무엇이 있었나요?라고 본다면은 러분 여러분. 여러분. 하. 이게 뭐죠? 음. 이 사람은 좀 그런 것 같다. 어. 여러분한테 어떠한 금전적인 지원을 갖다가 받지 못한 게, 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원인이 되었을 확률이 높아.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너는 음,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헤어짐의 원인이 요 돈인 것 같아요 음. 아 저기 막좀 내가 어렵고 그러면 사람 사람이 돕고 살면 얼마나 좋아. 어. 근데 너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모른 척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렇게 돼 돈도 많으면서도 나보다 돈 많잖아.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어. 뭐 이런 거지 같은. 그러고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 야 어떻게 사람이 어, 사랑만으로. 저기, 뭐, 관계가 이어지냐, 라는 거지. 그, 내가 이만큼 너한테, 어, 어떤 너의 그, 그 즐거움으로 해서 내가 이만큼 봉사를 했으면, 너도 이만큼은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피치.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주머니를 갖다가 털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서, 뭐가 있냐면은, 계속 그,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실망을 안겨다 줬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이 사람을 갖다가 다독거리면서 적당히 어떻게 어뭐 어찌 물질적으로 아니면 선물이든 뭐든 그래서 돈이라고 했지만 그게 선물들 될수 있는 거예요. 뭐 고가의 선물이라든지 이 사람의 능력으로 살수 없는 그런 것들 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주면서 이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더잘 됐겠지, 잘 되겠지 했는데 여러분도 돈은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이 어 어떤 이런 물질로 폄하되고 막 이런 것에 있어서 그냥 이 사람은 나를 갖다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그뭐 물질적인 욕구나 아니면 그냥 나하고 즐기면서 만나려고 하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사, 그런 거지 여러분 은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만나냐는거 여러분들은 그 누군가를 만나면 진심으로 진짜 마음 한 가운데 딱 두고서 이걸 갖다가 잃지 않기 위해서 그게 아끼고 가꾸고 노력 하는 타입이 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지 음 나를 두번 죽인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 나를 두번 죽인다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 했을 건데 뭐돈돈 돈 때문에 뭐줄줄 줄 알았는데 안 주니까 어 그런 식으로 얘기 했을겠다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암튼 이 사람은 어, 어 그래야 자기가 그,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나, 여러분에 대한 섭섭함이나, 자기도 본인도 섭섭했었다, 그래요. 그렇다 그랬지라도, 자기도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 웃음으로 승화를 시키고, 어떤 인내심으로 너와 나의 관계를 갖다가, 되게 노력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음, 왜 그러냐면, 이건 본인 생각이잖아. 어. 자기도 나름대로 노력했다. 너하고 대화도 해보려고 노력했고, 음 너하고, 그냥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렇지만 어그 나의 노력이 늘 항상 좋은 만족된 어떠한 감정적으로 만족된 그런 결과는 갖지 않았다. 물론 너는 나를 통해서 어떠한 그 제대로 된그 남들이 보면 굉장히 모범 답안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갖다가 원했을 수 모르겠지만 나는 솔직히 기부엔테 이게 없는 그러한 사랑은 죽은 거라고 생각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해 줬으면 너도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만큼은 도와줄 수 있잖아. 뭐 그런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빡쳤지. 너는 나를 돈으로만 생각하냐? 라는 거지. 그리고 어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조금 돈으로만 생각한 그런 게 있어요. 음, 돈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어 저기 막그 만족을 시켜 금전적인 면에서 만족을 시켜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조금 어, 말을 갖다가 너무 경박하게 하지 않았나 말이 너무 많아. 음. 말이 너무 많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경박하게 하지 않았겠는가 응. 그래서 뭐 저기 막 그냥 대... 보란듯이, 보란듯이 다른 여자를 갖다가 품에 안기도 했다라는 거야. 네가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라도 사주면 또 좋아가지고, 헤헤, 헤헤, 그러고 또, 어우, 뭐, 저쩌고저쩌고 사랑해 하면서 끌어 안기도 하고, 어. 그러다가 또, 또 자기가 원하는 거안 해주면은, 밖에 나가서 딴 여자, 보란듯이 또딴 여자하고 놀고, 이런 시간에 반복이 아니, 아니, 아니 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여러분한테 음 항상 그 정말 거지 같은 사람만준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랑을 갖다가 끝낸 게 끝내고 싶어서 끝낸 게 아니라 더는 이렇게 내가 너한테 이용당하면서 살지 않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내가 너 아니어도 물론 그 옆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겠지. 어, 그렇지만 너는 나하고 정신적으로 어떠한 음, 교감은 그런 거는 느낄 생각은 안 하고 너는 맨날 나한테... 어. 그 네가 원하는 거, 네가 갖고 싶은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것만 얘기하지 않느냐. 더 이상은 내가 너의 응. 주머니가 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주머니로만 생각했다라는 거지. 근데 원래 이런 놈인가요, 라면 예, 얘는 원래 이런 놈이에요. 음, 저기 막 항상 누군가에게 사랑을 빌미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뭐지? 음그 뭐야 그거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어, 가스라이팅 해가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이익을 얻는다라고 봐요 뭐 선물도 받고 금친 어,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뭐 그런 그런 것도 받고 이, 이,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갖다 이 사람한테 반복적으로 당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랑하지 않았나요? 라고 본다면 사랑보다는 이거는 자기 욕심이고 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음 쇼를 했다라고 봐. 쇼를 했다.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억지로 여러분을 갖다가 사랑하는 척한 게 아닌가. 그게 어디서 나오는데요? 라면 이게 두 개서 나오잖아.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알려주잖아요. 진정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한테 어떠한 물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저기 막 연기를 한 헐리우드 그냥 메소드 연기를 한 거예요.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어,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얼르고 덜르고 하는 거지. 어, 때렸다가 약. 발라주고 때렸다가 약 발라주고 하니까 때릴 때는 아프지만 약을 발라주니까 아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계속 그걸 갖다가 좀 반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 얘는 어, 나를 갖다가 이용해 먹으려고만 드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딱아 얘는 아니다라고 결정해 났을 적에 아마 얘가 그냥 자기 속에 있는 말 갖다가 다 퍼벗을 수도 있어.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그 있어 보이는 것에 매료가 됐을 수도 있겠다. 선생님 저돈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들이 있어 그렇다면 있어 보여서 다가갔지만 뭐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고서 그냥 어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그냥 미련 없이 헤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나마 그래도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이 사람하고 어떤 대화를 갖다가 그 이끌어내 보려고 그래도 얘, 얘가 나를 갖다가 어 우리가 이만큼이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얘가 그래도 나를 갖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겠지. 갱생해야 할수 있는 어떤 거 있겠지. 그래서 이 사람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 대화를 해봤겠지만 구제불능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긋나게 어긋나는 시점에서 모르는 게 있었다면 요이 사람은 미안해요. 어, 여러분 이 사람은 항상 사람을 사귈 때 그가 이 사람은 나, 나,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갖다가 따져보고서 사귀지. 마음이 간다고 해서 사귀는 사람은 아니다. 이러다가 큰코 다친다. 이 새끼. 음, 사람을 이런 식으로 갖고 놀면 음 나쁜 놈이다라고 봐요. 얘는 나쁜 놈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사랑을 해서 사랑을 했는데 사랑하고 진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여러분한테 물질적으로 힘든 어떤 그런 해를 끼쳤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어, 그치만 이 사람은 처음 목적부터 다크했다라고 봐요. 어, 그게 여러분들이 못, 어, 저기 몰랐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원하는 만큼 여러분이 주머니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어, 그리고, 어, 어, 열어줬는데요 했는데도 이 사람의 목표 쟤는 안 돌아야 했다는 거야. 그걸로 성이 안 차지. 성이 안 차. 야! 이러는 거죠. 어, 장난해? 뭐 이러는 거지. 그러면은 또 막말했다 여러분들이 삐, 좀 맘상에 있는 것 같으면 야 이러다가 내가 얘한테 어, 돈을 갖다 못 얻을까 아니면 선물을 갖다 못 받겠다 싶으면 그것도 약 발라주고 음, 그게 아니라 어떠고 저떠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주머니에서 한한 한, 하나씩 두 개씩 빼다 쓴게 아닌가 싶어요 암튼 여기는 헤어진 게 정말 잘된것 같아요 여긴 갱, 갱생이 안 된다라고 봐 음, 그냥 어, 다른 사람을 저기만 조금 그이별의 어떠한 그 뭐죠 상처를 치유할 시간을 가진 다음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어떠한 만남을 갖다가 다른 만남을 갖 가져보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 뭐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질 거 있나요? 달라질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음. 저는요, 제 리딩 봐서 알지만 제 리딩 듣고서 기분 나빠가지고 나가 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의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카드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아니에요라고 하면은 그건 속이는 거잖아. 그리고 이카 타로 카드 리딩 보고서요, 그것도 너무 맹신하지 말아요. 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어도 어느 누군가에게 또 좋은 사람일 수 있잖아. 응 음, 나한테는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어, 저기 막 여기서 마치고요. 이 사람이 어, 여러분이 몰랐던 건이 사람은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그런 목적으로 다가왔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